안녕하세요 여러분 3일째 입니다 어 제가 첫째 날에 체중을 쟀을 때는 63.8kg 그리고 어제는 62.2kg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쟀을 때 60.9kg더라고요 그래서 이틀동안 2.9kg 빠졌습니다 정확한 체중을 재시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신 다음 체중을 재시면 매일매일 가장 정확한 체중을 잴수 있죠 오늘 첫 식사는 버섯 샐러드로 뿌려고 합니다 트러플 소스를 뿌려서 먹을 생각이에요 트러플 오일 팽이버섯이 메인이고 올리브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상추, 아몬드, 구운 양파, 양배추, 메추리알 두 개도 보여요 음 트러플 오일 향이 너무 좋아요 자긴 팽이버섯 싫어하지? 응. 난 좋아하는데 좋아? 뭔 대도님이 징그럽다고 하는 팽이버섯 드디어 폰을 등록하러 왔습니다 유플러스 미팅하러 왔어요 그럼 컨셉을 먼저 정할까요? 네. 저는 오늘 서울식물원에 놀러와서 사측에 있는 카페테리아? 여기에서 샐러드를 주문했고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실 생각이에요. 샐러드가 나왔어요. 되게 예쁘다. 먹어볼까요? 입맛 돋다주는 새콤한 맛이 있어요 이거 발사믹 식초 때문인가? 짠! 은혜야 음, 치즈도 있다 일단 아침에 이제 체중을 쟀는데 어제 60.9kg였지 않습니까? 오늘은 6 0 6이었어요 0.3kg 정도가 빠졌고, 몸이 무겁거나, 이렇게 막 찌푸둥하거나 한 느낌이 별로 없이, 개운하게 일어나졌어요. 뭔가 뱃살 쪽의 지방이 많이 줄어든 느낌이에요. 아직까지는 크게 뭐 어려움 없고, 4일차, 4일차를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생각해보니까 어제 약간 초저녁이 좀 되고, 고팠거든요? 고기가 없어서 꼭 식단에 고기를 넣어야 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시켰어요 계란 새우랑 스크램블 해가지고 나왔어요 몰랐는데 빵이 나왔네요 <웃음> 먹고 싶게 아 냄새가 진짜 좋다 음. 새우 새우 개인 컷 촬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대도님부터. 나게 예쁘네. 고마워. 응. 예쁘응잘 나왔네. 나옷 갈아입고 와야겠다. 나가서 구경해볼까요? 왜 옷을? <웃음> 컨셉이... 와우! 와우 더라고요 와우, 와우. 이런 반짝이 옷을 다 입고 그리고 쌤님한테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도를하고한 건데 지금 오늘 깜짝도 입고 왔어. 그러네요. 그렇죠? 아 진짜? 이렇게 많이 빠었나봐요 5일동안 식당 관리 열심히 아, 다. 아. 어. 너무 많이 지나 <웃음> 잠깐, 잠깐. 사장만 이럴수. 아깝다. 나도 호프 사이가 이렇게 떨어지는 멀어진지 얼마 안 됐어. 멀어진지 얼마 안 됐어. 멀어진지 고 자주 됐어. 멀어진지 얼마 안어뜨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거 들고 다니면서 어 멀어진지 얼마 안 됐어. 멀어진고 얼마 안됐이 멀어진지 얼마 안 됐어. 멀어안나니도어진지 얼마 안 됐어. 멀어진지 얼마 안 됐어. 멀나 사실 살면서 일어나서 언제 있겠어요 프로필 촬영할 때 빼고 안 입을 까 같아 정모하실 때 입지 않았대 이런 이런 이런 의상을? 아, 이런 의상은 한 번도 입으면 되는 거 같아요 언니가 지금 몇 끼도 안온 거예요? 나? 지금 60.4 간헐적 단식 중 그럼 한끼 먹는 거. 거를 잘 먹어야 되지 않아요? 그번에는 24시간을 공복하고 일일 아, 일식을 한 건데 일일 일식을 했더니 그때도 한 일주일 정도 돼가지고 내가 원래 마이 60kg를 못 내려갔는데 그때 59를 찍었어. 그거 했을 때. 어 이제 내 촬영하러 갈 시간인가? 아아 컨버스. 조금 내려볼게요. 아 네. 회사원 찍, 오늘 너무 여신임. 아, 누가 동화 속에서 요정을... 네. 안녕하세요, 안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, 입니다 오늘 동화 속 여신이에요. 왜 이렇게 자꾸 회사님. 이상하게 와? 안녕하세요. <웃음> 전 <웃음> 이제 다 간단하게. 끝나서 저희 다이어 페스트가 있는 거죠? <웃음> 2019년도 소개 좀드릴게요제 신님이랑 회사원 이거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, 그래. 잘안 보입니다. 네, 그눈 촬영 잘할 거예요? 촬영 잘한 거예요? 나 끝났기. 아 귀여워. 누가 여기 미니미를 갖다 놨잖아. 이거 잠깐 찍어도 돼? 네, 이거 뭐예요 진짜 미니멀 하죠 지 이렇게 다 나와요? 뭐야 <웃음> 뭐야? <우와, 웃음> 네 엄청 조그맣게 나와 <웃음> 신기하다 <웃음> 진짜 조그맣죠 <조그마한 척> 귀엽죠 <웃음> <웃음> 오늘 오늘 너무 못지신 뭐, 거 아니에요? 갈수록 더 예뻐지고 <웃음> 아, 처음에 <웃음> 피아노 가게에서 네 처음 만났거든요. 어 그래서... 지금 이거 나오고 있어요? 내가 이제 이거 촬영한다고 5일 동안 <웃음> 식당 <식단> 관리하는 걸 <웃음> 짧게 찍었거든. 아 음. 마지막에 여기 이제 촬영하는 모습 짧게 아, 짧게 아. 짧게 이렇게 달라고 저 생방송인 줄알았 아, <웃음> 생방송 안돼 <웃음> 생방송 안돼 <웃음> 금영장도 <웃음> 살펴지고 너무 잘쓰 연예인 아닙니까? 어. 어. 엄청 먹었는데요 언니. 아 진짜? <웃음> 네. 너무, 오늘 너무 멋있다 아, 진짜요? 응. 촬영 잘해 오. 전 이제 끝났으니까 양대창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. 양대청 먹을 시간이야 드디어 난 확실히 끝난거 맞죠? 뿅! 이동!